안녕하세요. 우마입니다. 이 시간은 목과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인요가 시간입니다. 한자세에서 휴식하듯 오래 머무르면서 몸을 깊게 스트레치하고 이완할 거고요. 도보는 담요 한 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4분 정도씩 자세를 했는데 좀더 길게 동작을 유지하고 싶으면 상을 멈추고 더 오래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편안히 앉은 자세로 가서 손등을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얹어둡니다. 척추를 부드럽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마시고 다시 코로 숨을 부드럽게 비워냅니다. 코로 마시는 숨 다시 코로 내쉬는 숨 호흡을 복부로 부드럽게 채워 넣었다가 다시 복부에서부터 숨을 부드럽게 비워냅니다. 마시는 숨에 배를 풍선처럼 부드럽게 부풀리고 다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숨을 천천히 비워냅니다. 두 호흡 더 배로 세우고 다시 비워내고 마지막 이제 양 손끝을 엉덩이 와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천천히 왼 팔을 등 뒤로 열중셔다듯이 걸어줍니다. 조금 더 어깨가 유연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 팔뚝을 가볍게 걸어 잡으셔도 좋아요. 이제 고개를 오른쪽 어깨를 향해서 털썩 편안히 떨어뜨려줍니다. 왼쪽 어깨가 부드럽게 길어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여기서 힘을 사용해서 스트레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사용할 거예요. 고개 무게 두왼 어깨도 편안히 털썩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배로 숨을 쉬면서 내쉬는 숨마다 몸의 긴장을 편안히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가볍게 사이드밴드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른손 옆쪽 바닥으로 걸어가면서 왼쪽 옆구리가 편안히 길어질 수 있도록 몸의 목의 전체를 오른쪽으로 털썩 왼쪽 몸의 옆면 목의 옆선이 조금 더 깊게 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천천히 숨 쉬면서 몸의 긴장 편안히 풀어놓고 이제 가볍게 고개를 바닥 쪽으로 회전시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오른 무릎 쪽을 향해서 떨어지고 이제 스트레치가 왼쪽 목의 뒷선, 어깨 뿌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천천히 숨 마시고 다시 숨 내쉴 때 고개 무게를 한번더두 바닥으로 세 번의 호흡을 더 이어나갑니다. 둘 한숨 더 이제 몸을 중앙으로 들어올릴 때 고개는 떨어뜨린 상태에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왼팔 풀어주고 떨어진 고개는 오른손으로 받쳐서 중앙으로 들어올립니다. 잠시 척추 세우고 앉아서 손등, 무릎이 왼쪽 몸의 옆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차근히 관찰을 해봅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 손끝을 엉덩이와 바닥에 내려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팔을 등 뒤로 열중셔다듯이 걸어줍니다. 혹은 오른손으로 왼 팔뚝을 걸어잡고 천천히 고개를 왼 어깨를 향해서 툭 떨어뜨려 봅니다. 혹시나 몸의 무게를 사용해서 목을 늘릴 수 있게 내쉬는 숨마다 고개를 왼쪽 바닥으로 툭 오른 어깨와 팔의 긴장을 툭 풀어놓고 편안히 숨 쉬면서 오른쪽 목의 옆선 어깨의 느낌 한번 차근히 관찰을 해보고 이제 그대로 몸의 왼쪽을 향해서 가볍게 사이드밴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왼쪽 바닥으로 몸통의 무게를 편안히 떨어뜨립니다 고개도 조금 더 깊게 바닥을 향해 떨어지게 되죠 더 깊어진 오른쪽 몸의 옆선, 목의 옆선 자극을 한번 관찰해볼게요. 이제 고개 천천히 바닥을 향해 회전합니다. 얼굴이 왼 무릎 쪽을 향해 떨어지도록 천천히 숨 쉬면서 목의 긴장이 조금씩 더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내쉬는 숨마다 고개 목에 두 호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세 번의 호흡이어나가요. 둘 고개 떨어뜨린 상태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 밀어서 몸을 중앙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떨어뜨린 고개는 왼손으로 받쳐서 제자리 가지고 옵니다. 오른손등, 왼손등 잠시 무릎 위에 얹어놓고 늘어났다 몸의 옆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잠시 휴식 이제 천천히 배를 바닥으로 엎드린 자세로 갑니다. 담요를 고개 아래 베개처럼 받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서 적어주고 일단은 왼팔을 어깨 수평 방향으로 펼쳐줍니다. 어깨가 좀 타이트 하신 분들은 왼쪽 팔이 조금 대각선 아래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에 이제 오른손으로 얼굴 옆 바닥 짚고 천천히 오른발끝 왼무릎 뒤편에 곡 세워주고 그래서 왼쪽 어깨가 좀 압박이 되게 되죠 여기서 좀 여유가 된다면 오른 다리를 뻗어 놓거나 아니면 오른 팔을 등 뒤로 열중셔 하듯이 걸쳐서 왼 어깨 무게를 좀더 실어봐도 좋습니다. 고개는 편안히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놓고 왼쪽 어깨도 긴장을 부드러이 풀어 놓습니다. 두 눈을 편안히 감고 부드럽게 배로 숨 이어나갑니다. 호흡은 너무 애쓰지 않도록 그저 편안히 이어나가십시오. 숨도 너무 열심히 쉬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다시 엎드린 자세로 돌아옵니다. 편안한 쪽 볼을 바닥에 대고 잠시 휴식합니다. 볼을 바닥에 대는 게 불편하시면 담요를 베개처럼 이마 를 받쳐서 유지합니다. 양팔은 차렷하듯이 엉덩이 옆으로 풀어주고 엉덩이, 발등도 힘을 부드럽게 풀어놓습니다. 왼쪽 어깨, 에 얼얼한 느낌이 충분히 흘러서 사라지도록 잠시 기다려줍니다. 이제 오른쪽 팔을 어깨 수평 방향으로 펼쳐줍니다. 역시나 팔의 위치에 어깨의 느낌, 그리고 어깨 유연한 정도에 맞게 조금 더 대각선 아래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고개 아래 담요 베개처럼 받쳐주고, 왼손으로 바닥 짚어서 몸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왼무릎 세워서 발을 오른무릎 뒤에 내려놓고 어깨 느낌에 따라서 왼손 바닥 짚고 있어도 좋고 등 뒤로 열중셔 하듯이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지금 이 자세가 나의 오른쪽 어깨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천천히 바라봅니다. 혹시 오른 손바닥 지금 힘을 주고 있다면 손바닥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느슨하게 구부려도 봅니다. 천천히 배를 바닥으로 엎드려 줍니다. 고개를 역시나 편안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양쪽 팔 차렷하듯이 몸 옆으로 혈액이 나의 어깨와 팔 손끝까지 잘 퍼져나갈 수 있게 하체도 편안히 풀어서 내려놓습니다. 특히 엉덩이, 허벅지, 발끝을 부드럽게 어깨에서 얼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천천히 흘러서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휴식 자세 편안히 등을 돌려놓은 사바사나로 갑니다. 양팔과 다리 넓게 툭 떨어뜨려 놓고 어깨 가슴이 열릴 수 있도록 손바닥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 눈을 편안히 감고 온전히 휴식해 봅니다. 다리의 무게도 덜 써, 어깨와 팔, 손등도 덜 써, 척추의 무게. 깨 무게 뒤통수 이마 미간 눈꺼풀 볼 입술 편안히 풀어놓고 온전히 휴식하십시오.